저한테 지금 전문가라고 불러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끄럽고요. 음. 부끄럽지 않은 노력하는 설계 다 되겠습니다. 근데 전에 어떤 치매케어 보험의 장점을 살리고 실석케어 보험의 장점을 살려서 합쳤습니다. 음. 치매 발병 요인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음. 얘기했었잖아요. 뭐 정신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 이렇게 좀 비만에 혼스하시는 뭐. 분, 뭐 담배 피우시는 아, 분들, 어쨌든 치매가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질병포유장애 담보를 갖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치매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많은 홈쇼핑을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광고 키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회통계학적인 부분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치매보험에 대한 중요성 어, 치매보험 반드시 필요하다 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치매에 걸리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타격 비용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가 시작될 것 같네요 음.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금 음... 이야기해 주시면 어, 치매보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음음. 드는데 치매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금 매 10년마다 두배씩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치매 환자도 두배씩 늘어나는데 네, 네. 관리비용도 관리 두배씩 비용도 2050년에는 뭐약 13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네, 사회적 비용이. 저 어.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의하면은 이 치매 환자 1인당 돌봄 비용이 연간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3 2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여기서 짚고 가셔야 될게 여러분들 가입하신. 치매보험. 음. 그리고 지금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음. 네, 현재 지금 치매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진단금과 중증생활감병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음. 네. 그런데 진단금의 총액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예요 많으신 분들이 그 정도죠. 네 많으신 분들이 네. 특히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좀더 높여서 나온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음. 어,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진단금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월 생활자금이라고 해서 중증 진단을 받으면 종신토록 드리는 생활자금이 이렇게 패키지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음. 만약에 이 경도만 진단받고 사망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음. 경도진단금 200에서 뭐 많아봐야 7 5 0 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음. 이거 받고 책임준비금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겪었다 경도진단금 5 0 0 0만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까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치매 진단금만으로는 음. 커버가 안되니까 음. 시대상을 계속 반영하면서 상품이 변경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변화 없이 계속 음. 그 형태 진단금과 중증월생활자금으로 구성된 보험이 판매가 되었고요. 올 초에 뭐 파격적인 상품이 있었죠. 간병인 지원이 되는 어떤 특약이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일일 급여금이 나온 온다든지, 음. 그 다음에 경증부터 생활자금을 주는 특약이 구성되어 있다든지 음. 있었는데요. 그게 또 5월로 절판이 됐어요. 음. 그래서 현재로서는 또 경증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현재 없고 그래도 조금 진화 했다라고 하는게 이제 간병인이 지원된다거나 음. 아니면 제가 케어했을 때그 비용이 좀 나온다거나 음. 네, 그렇게 구성이 아직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5월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좀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겠네요. 2월에서 5월까지 딱 판매를 했는데요. 음.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레전드 상품을 가입하신 거라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험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웃음> 이런 진화에 발맞춰서 비용적인 음. 부분들은 음, 음.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대안좀 음, 있을까요? 보험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음. 치매보험이 지금 진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더딘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도 어쨌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이 라이나 생명 정도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걸 완벽하게 대처할 만한 상품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음. 지금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진단금 한도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음. 를해 드리자면 보상을 받아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가입 특약 담보 이런 것들은 한도가 낮고 비쌉니다. 음.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음.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을 가입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량담보라고 하는 걸 같이 탑재를 합니다. 음. 어, 손해율이 낮은 담보를 같이 가입해야지 가입시켜 줄게 라고 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주계약이 중증생활 감병자금이나 중증진단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무조건 내가 가입해야 되는 담보거든요. 내가 이거 하기 싫어도 넣어야 돼요. 그쵸. 어, 나머지를 특약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나는 중증은 많이 필요 없고 음. 경증진단금만 많이 받고 싶어 음. 이렇게 세팅이 안 된다는 설계 거예요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가.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증진단비나 중증생활간병자금이 손해율이 높지가 않구나 음. 그래서 보험사에서 종신토록 주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중증진단비 한도는 높은 거구나 경도에서 음. 중증으로 내려갈수록 진단비가 싸구나 음. 보험료가 싸구나 음. 저는 이런 상품고도 는좀 많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사실 상품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희가 상품을 만들진 않요 네,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우리 알고 있다. 음. 어, 소비자들 바보 아니다. 음. 전문가들도 바보가 아니다. 음.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오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했던 치매 보험 여러분 잘못 가입하셨다. 나쁜 상품을 가입하셨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상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설계를 그렇게 받게 할수 없다라는 거고요. 음. 제가 상담 중. 이런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41세 여성이셨어요. 음. 15년 납으로 매월 15만원을 납입하는 치매보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아 제가 이거 치매때문에 가입한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딸 대학갈때 대학등록금 하려고 어. 적금 대신에 넣은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장금이 높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치매보험은 적금이 아니거든요 물론 납입이 끝나고 나서 해지환급률이 다른 보험보다 높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성분은 굉장히 일찍 가입하셨지만 대부분 치매 보험을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어머니 치매 안 걸리시면 나중에 이거 해약하셔서 어, 이자 많이 붙어 있으니까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이 말에 아 그러네 내가 치매 안 걸려도 이거 버리는 돈은 아니네 하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가입하신 시기로부터 20년 25년이 되는 시점이 대부분 70대가 넘은 75세 정도가 그쵸. 될 거고요. 그때는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연령대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병해서 진단금을 받거나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해약은 일단 안되죠. 자 75세에 20% 30%의 이자를 만지기 위해서 해지를 할까요? 이거를 저는 보험사에서 이미 다 계산하에 마케팅삼아 판매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뭐 해지하시기 힘드시거든요. 사실 보험연구소의 취지도 그렇지만 보험은 보험답게 음. 어, 보험은 진짜 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음. 데에서 시작을 해야지 음. 이게 이게 판매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음. 이걸 설명을 잘 못하시고 제대로 된 음. 상품 판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음. 사실 이걸 뭐 해지한급금 이라던가 음. 뭐 최저 보증이율 이라던가 음. 이게 나중에 뭐 목돈으로 쓸수 있다는도 음. 이게 뭐 적금 상품인 음. 것처럼 저축한 상품으로 파는데 아, 불필요한 음. 마케팅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네,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 이 홈쇼핑 같은 거 광고를 보니까 음. 중증 진단을 받으면 월 생활 간병자금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음. 종신토록 드립니다 엄청 강조하거든요 음. 여러분 이 생각해보시면 중증으로 가려면 굉장히 고연령층 과연 몇 년을 받을 수 있을까 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라 생각이 들고 혼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홈쇼핑으로 보험 파는 나라 저희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얼마 전에 3월부터 시작된 금속법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음. 되게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음. 보험을 진짜 생각을 하신다면 홈쇼핑부터 막아야 되죠요 네. 저는 홈쇼핑을 통한 새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홈쇼핑은 다른 건다뭐 사실 수 있지만 보험만은 홈쇼핑을 좀 음,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강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치매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음. 고객들이 많으시잖아요 전문가님으로서 음. 팁을 좀 주신다면 어 일단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기존 보험을 검토하시는 일이에요 음. 어 나는 치매보험 가입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왜 진단을 해준다고 하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신규로 가입하시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을 내셔야 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다고 라 한다면 은내월 납입 여력이 가장 중요하게 되죠 음. 근데 기존에도 보험을 갖고 계셨던 것들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 보험료 총액이나 이런 납입 여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 진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치매 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은 필수시거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치매 보험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질병에 걸리시면 곤란하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실손 실손을 언제 가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치매가 적용되지 않는 세대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보험에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음. 빵빵하게 하시라는 얘기진 아니지만 커버되는 정도는 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월 내가 얼마 정도를 낼수 있고 이런 앞으로 20년간 정도는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고 있는 수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납입 여력을 살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분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음. 만약에 인수가 가능하다고 라 한다면 치매보험보다 먼저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권해드리고 음...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은 보장범위가 치매보다 넓어요. 음... 치매도 포함을 하고 있고 일반 상해라든지 질병까지도 모두 내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병인 비용은 인건비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수직 상승할 거예요. 지금도 비싸지만 나중에 더 비쌀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나를 간병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은 다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나의 자녀에게 그런 짐을 지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들이 더잘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특히 우리 5 0 6 0세대분들은 절대 자녀들한테 손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세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본인은 치매 간병을 하고 음, 있지만 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기 때문에 음, 음, 그런 분들이 더 앞다퉈가지고 치매보험, 네네네. 간병보험 문의하시고 네네네. 내 자녀한테는 절대 네, 네 절대로 짐을 지지 않겠다. 않겠다. 네, 못할 짓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항상 얘기해요나 치매 걸면 리 무조건 요양원. 네 가... 저희 부모님은 더 심하게 음. 경도 인지장애라도 오면은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간병인 부분에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드니까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 먼저 준비를 해보시고 음. 부담보가 너무 많이 설정이 되거나 음. 팔증이 너무 되거나 음. 그래서 건강치로는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로 가입하게 될때 음.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뛰죠 음. 네, 보통 한 55세 여성 기준으로 유병자로 가입하시면 5,6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은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 이거 하나 때문에 5,6만 원 준비하시라고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걸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네,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치매 보험을 구성하실 때도 저는 뭘 먼저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환경상태 음. 집안 환경 그러니까 간병을 해줄 분이 그래도 조금 있는지 음.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하고 솔직히 터놓는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제가 케어를 못한다고 해서 불효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식이고 우리 자녀도 가정을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해도 1, 2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간병인이 지원되는 담보, 치매에서도 있거든요. 그건 먼저 준비를 하시고 시설에 들어가는 케어 비용을 받든 제가 케어 비용을 받든 진단금을 추가하든 이런 것들은 보험료 예산과 또 맞물려서 설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보험 가입하실 때 단지 진단금 얼마 얼마 얼마 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실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고 가정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상황들이 돌아갈 것인가를 먼저 측정을 해보시는 게 가장 보험 가입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 전문가님들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부분의 80% 이상은 간병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음. 제일 현실적인 답안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케어할 거냐. 네. 어떻게 케어 받을 것이냐. 음. 그리고 무작정적인 치매보험의 가입 상담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 컨디션에 따른 그 담보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음. 가장 확률적이고 음.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이 될수 있다. 네. 치매보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음. 네. 질병장에 관련된 음. 이야기 하시는 분들 담당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고객님들도 저희한테 질병 후유장에서 치매 얼마나 보장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음. 많고 여기에 대한 좀속 시원한 답변을 좀 주시면 음, 일단 그 치매도 질병 후유장에 속하고요. 질병 후유장의 담보를 갖고 계신다고 라 한다면 치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의 3% 담보만 있으면 치매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담보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거는 보상을 받는 부분에서도 절차가 좀 까다로운 면도 있고 또는 동시 감정을 의뢰하거나 이 병원에서 진단 나는 받아왔는데 이 병원에 가서 다시 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시시비계와 많은 담보이기도 해요. 저는 질병 회장의 담보 3%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굉장히 좋은 담보예요. 반복 지급이 된다는 부분, 여러 부위를 준다는 부분 물론 어릴수록 싸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한도가 많이 나온다면 많이 탑재하면 좋아요. 음. 근데 분명히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음. 당뇨를 알고 계시는데 음. 당뇨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특히 어. 투석 같은 거 받으시면 75%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나와요. 음. 굉장히 높죠. 또 눈이 음. 또 실명되는 경우에도 네. 예,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라고 하는 것이 가족력으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든든하게 준비해 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납입 여력이 되고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때 제가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 짚어드릴게요. 어. 질병 후유장에 3천만 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한번 계산으로 한번 도, 들어가 볼게요 어. 어, 일단 먼저 40%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데 네. 이 40%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등도 치매 시대할 척도 2점을 받으셔야 돼요 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시대할 네, 네. 척도 1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40% 그래서 3천만원 가입하시면 1200만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60%로 진행되면 또한번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대할 적도 3점인 중증 치매예요 음. 그러면 3천만원에 60% 주는게 아니고 음. 앞에 받았잖아요. 아 차액 지급입니다. 20%, 20 남죠. 어. 600만원 받아요. 어. 그러고 나서 시대할 적도 4점으로 들어서게 되면 80%가 나옵니다. 네. 근데 또 앞에 받았잖아요. 네. 네, 600만원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완전 말기가 돼서 시대할 적도 5점으로 된, 진단이 되면 나와요. 어... 앞에 받았던 거 빼고 또600 어... 나옵니다. 그렇게 총 3천 받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치매보험에서 진단금이 CDR 적도 3전부터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 60% 받는 거네요? 네, 60%, 60 거죠. 기준이랑 같은 거에요? 네 기준이랑 같은 거죠. 1,800만원? 네 1,800만원. 2,000만원 짜리 치매보험 드시는 게 네 진단 더쌀 거예요 50대 네. 이, 이후 같은 경우에는 더 쌉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고 계셨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음. 앞에 1200만원 받고 그다음에 또 60% 하면은 368 1800만원 나오고 음. 또또 나와 오 이거 치매보험 가입할 필요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셨고요 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경쟁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경쟁 기간에는 무슨 돈으로 질병무유장에 갖고 있어봐야 경증때는 돈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질병무유장프 3% 담보가 있으면 치매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계사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웃음> 과연 이 치매 현재 흐름이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를 충분히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담 많이 하다보면 질병 의장이 3천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50대 계신 분들 중에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그냥 이상적인 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너무 마케팅이다. 음. 어, 속지 마셔라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예,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치매 가입을 좀 추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까? 음, 첫 번째로 치매는 간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간병할 수 있는 케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요. 음. 그렇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일단 간병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음. 어, 두 번째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정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고려를 하셔서 어,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계 안에 네, 직계 안에 있으시다면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검사가 있죠. 유전자 검사 실제적으로 병원이나 유전자 연구소 같은 데 가서 검사하시는 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음. 예, 그러면 일단 나중에 내가 발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음.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고 음.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 준비를 생각해 보셔라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앞서서 치매발병 요인들 여러가지 우리가 음. 얘기 했었잖아요 뭐 정신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 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 이렇게 좀 어, 혼자 비만에 혼자하시는분 뭐, 담배 피우시는 어, 분들 어, 어, 어. 어쨌든 치매가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 본인이 더잘 아실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기를 대체할 수 있지만 뇌는 대체가 안되다 보니 치매보험은 반드시 고려할만한 음. 해야사항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50대 60대 부모님의 치매보험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다면 음. 음. 음. 젊은 친분들한테도 치매보험이 필요한가? 음, 제가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정말 40대 때는 생각도 안했던 게 치매고요. 요즘 굉장히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치매발병 요인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지금 현재 30, 40대 분들도 굉장히 그런 요인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면제, 뭐 불면증, 그다음에 우울증약 이런 것들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습관이나 패턴 드리는 게 있잖아요. 꼭 그분들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응.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응.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율을 생각을 하시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치매를 발견하는 좀 시기도 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중증으로 가는 게좀 빨리 되거나 중증일 응. 때 진단을 응. 받으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현재 손해율이 한 100%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손해율이 낮은 보험에 저는 속한다고 응.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손해율을 생각하셔서라도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가 가지고 가져 샀는데 두피는 그대로인데 네, 네. 그런 여유가? 것처럼 이 치매 보험도 나중에 손해율이 높아져서 아, 보험료 네, 보험료는 요 정도로 하되 그 안에 질을 떨었 드리지 않을까. 음.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늘려버린다든지 음. 고지사항을 깐깐하게 해서 어, 인수가 불가능한 질병수를 더 늘려버린다든지 음. 아니면 가입한도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음.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이 오는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까 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뭐 어쨌든 이달의 추천보험이겠죠. 네. 네. 이달의 추천보험 앤 네. 권장보험료. 음. 그니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의 보험료를? 내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가장 효과적인 건지 음. 네, 전문가님으로서 이번 달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음. 주신다면 아 이번 달에도 역시 제가 라이나 생명의 상품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음. 5월 달에 절판됐던 상품이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이었고요 어 원래도 실속 치매 케어 보험은 있었어요 음. 이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 형태가 음. 전에 없던 실속 치매 케어 보험인데 <웃음>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의 장점을 살리고 실속 케어 보험 보험의 장점을 살려서 합쳤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골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음. 진단금도 넣을 수 있고 음. 간병인도 넣을 수 있고 제각 케어도 넣을 수가 있고 음.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음.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세팅이 됐어요 음, 네. 전에 어떤 치매 케어 보험 있을 때 진단금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개를 가입시켜 드렸거든요 아 정말 이거 다 들어간 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로 나왔어요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2월에서 5월까지 잠깐 한식으로 판매하면서 그 효과를 한번 본것 같아요 어, 네. 그두 가지 담보의 어떤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탑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는 라이나 생명의 전에 어떤 실속 치매 케어 보험을 좀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선되는 담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역시 간병인 지원 2번 일당이에요 네. 이걸 최우선 수리로 두시고 또 하나는 진단금 인데요 아까 우리가 신약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중에 신약이 너무너무 비싼데 네. 그거를 구입해서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진단비는 생활자금이 아니라 내가 신약이 개발되면 그거를 먹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나머지 특약들 병도진단금이라든지 치맥케어라고 해서 요양원비가 나오는 게 음.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음. 제가를 넣던지 음. 어, 아니면 치맥케어를 넣던지 예,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구성이 되시고요. 선택적으로 어, 할수 있네요. 네네, 아. 선택적으로. 음.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음. 주계약이 음. 중증생활간병자금입니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으로라도 와야 돼요. 아, 그러면, 그, 3월에 가입하셨던 네. 분들은, 새롭게 가입해야 되냐? 어? 절대 안 됩니다. 어. 그 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주계약 자체가 요양원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음, 음. 일단은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만원 내지 중증이 되면 60만원이 깔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단비보다 막강합니다. 음. 1년 받으면 은 엄청나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입하신 나이나 이 전에 없던 가입하신 네. 분들은 무조건 네 무조건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 다시는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다른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진단을 한번. 네. 진단을 ]게요.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그때 여력이 조금 안되고 이래서 최소 구성으로 구성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또 중증생활 간병자금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상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으로 제가 골라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미 간병인은 준비를 하셨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흥국생명의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경우에 경도진단금이 지금 생명사 중에서 제일 많이 탑재를 할수 있어요 음. 750만원까지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주계약에 경도진단금만 넣어서 보완도 가능하세요 은 상담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험연구소 전문가들 모두 다 같지만 장년생님은 음. 매달 초에 전사설계 하셔가지고 몇날며칠를 밤새가지고 저희한테 네. 자료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랑 스터디 하시고 네. 네. 한번 상담받아보시면 아 이래서 전문가구나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치매가 뭔지 음. 치매보험이 왜 필요한지 음. 그리고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나는 아직 의심점이 남아있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저희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다음 이 시간에 또 준비해드릴거고 저희 보험연구소 뭐 항상 공식질문이니까 네. 네. 소비자분들께 그리고 고객님들께 강민영이라는 보험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좀원하시면 음,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설계사 개의 모소대나무가 되고 모소대나무 네, 어, 음.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어, 이 대나무는 1년에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음. 성장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근데 보기에는 얘가 왜 이것밖에 안 자라지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음. 그 밑에 뿌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내리기 위한 작업을 음. 하고 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음. 제가 그런 설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그걸 그렇게까지 설계해 음. 뭘 그걸 그렇게까지 고민해? 제가 뭐 어깨에서 10년, 20년 하신 선배님들한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이 그렇게 시원스러운 건 없었어요. 음. 아, 돈 되면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사실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만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만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문가가 될지 안 될지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음. 저한테 지금 전문가라고 불러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끄럽고요. 음. 부끄럽지 않은 노력하는 설계 다 되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사실 뭐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음. 카메라 울렁 점점이 있어서 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